오늘 그냥 지대로 모였구만, 네. 지대로 네. 모였어. 네. 원래 에이프가 이렇게 딱딱해 엉덩이가 그냥 그냥 착살난 단계에... 네. 아유, 그냥 딱... 네. 이것이 진정은 올바지, 이것이 진정은 올바요.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냥 한 장을 담으시는. 응? <웃음> 이것이 진정은 올바요. 어, 이것이 <웃음> 어, 이것이 진정은 올바지 이렇게 노꽃이 피어요. 이게 노꽃이 화려히 이렇게 펴주야 진정은 올바요. 여기는 이름이 시골집 순대구나 시골집 순대. 허다야 여기도 사람 번호표 있구만 허다. 몇 번이 몇 번이요? 아 6? 어 여기가 유명한 집인가 봐요. 순대만은 그냥 순대만 들어간 논답이네 아, 멋떡죠 아이고 날씨도 좋고. 근데 여행 춥도 않네 춥도 않고 딱 좋아 바람 좋고. 네, 날씨가 좋고. 춥지도 않고. 여기 바뀐 것 같은데요? 아니 오는 길이. 음. 아, 여기 여기가. 아 여기는 똑같은데? 그런가요? 아니 네. 좀 그런 오랜만에 오셔서런가 18년 사이에 근대화가, 뒤에 현대화가 좀. 네. 현대화가. 네. 주차장 좀 새로 깔았죠? 네. 네1년에한두 번씩은 오는데 가을이 찰로 예쁜 것 같아요 수리성당은. 진짜. 저기 캠핑장도 있고 그러는데요 음 저거 딱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 캠핑장? 음 네. 어... 그때 한창 여기 나왔을 때 공사 중이었었는데 공사 끝났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 김치만 먹어 봤지 <웃음> 가시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네 이게 가시구나 약간 무그 네. 이파리가 생겼네요 네. <웃음> 형님 또 잡수야 해 형님 바로 또 잡수 <웃음> 형님 원래 생식어지지 않냐 항상 무 가지가 끊어지겠어 감이 어떻게 많냐는가 <웃음> 그래 <그랬네. 웃음> <웃음> 좋아. 흰고커. 응. 세상에 요즘도 이런 길이 다 있네. 요즘 이런 집 보기 힘들잖아 이제. 옛 옛날에나 있었지 이런 집이 어디 있어 요즘? 이게 지푸라기랑 그 흙이랑 같이 막꽈 가지고 만든 그거잖아요. 황토. 옛날에 지금 예. 아, 맞아요. 기화로 했어. 저 쓰레트 쓰레트. 이거 쓰레트 요즘 아무나 못 친대요. 이거. 옛날에는 하얀 빵만 있었는데 이제 빵이 종류가 많아졌네요. 응. 여기가 이서빵으로 유명했어 이서빵으로. 이제. 아, 이제 콧물 들어있는. 콧물. 네. 이게 원래 사막 고도바에요 xe52 이게 <웃음> 이뻐 오도바 이거.